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흙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그 자체가 아연을 일종의 빌어오는 거죠 빌려와서 온기토가 우리가 큰 산에서 수만 년 동안 빗물 비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흘러내려서 강을 타고 옆에 침전이 되어서 나무라든지 많은 다른 불순물들과 같이 침전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뭐 수, 수백만 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철분과 같이 많이 섞여서 우리가 온기가 고온의 불에 타고 나면 그런 작은 미시한 알갱이들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타면서 많은 기공들을 만들어내요 이따라고 해서 온기가 숨을 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더 특별한 한국의 어떤 재장 발효 문화에 있어서는 온기가 절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음식이 발생이 될수 있었던 모태가 온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을 담고 300년을 살아야 될 온기의 인생. 제일 힘든 게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정말 몸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해야 흙이 전체적으로 믹싱이 되고 그리고 흙 속에는 공기도 빠지고 근데 이제 계속 수분이 날아가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수분이 약 30% 정도 섞여 있는 어, 이게 발꽃으로 발바닥으로 촉감이 와요 그러면 거의 뭐 죽음이지요. 진짜 힘들어 온기도 자체가 갈색인 것은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철의 함량이 많으면 우리가 특히 예를 들어서 보면 황토 같은 경우에 철분 함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철분이 많으면 점력이 좋아요. 쫀득쫀득한 부분. 우리가 온기를 성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 입문할 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일들 전부 이렇게 밑에 조수처럼 다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런 일들을 먼저 해서 흙의 감촉을 피부로 먼저 받아야만이 물레가으로갈수 있죠. 어, 모든 작업의 기초는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먼저 잘 만들어야 돼요. 잘, 잘, 잘 작업이 이렇게 잘못 못 만들면 말릴 때 갈라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닥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쁘게. 원래 우리 한국의 이 전통 발물레가 발로 돌려서 만들어요. 성형을 하는데. 흰색 흙도 흙이에요. 흙인데 말리는 파우더인데 이렇게 바닥에 뿌려서 이렇게 기물을 만들고 나면 잘 떨어지라고 가루를 뿌리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넣고 이게 우리 그 바닥을 두들, 두들겨서 펴는 도구인데요. 소나무에 한국의 소나무, 소나무인데, 말라있는 소나무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면 흙에 달라붙어서 잘못 써요. 지금 현재는 두께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가운데보다 옆에 부분이 약간 두꺼워요. 우리가 수축할 때 같은 두께가 있으면 여기가 밀려서 잘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하면 분량률이 덜해요. 이 라인을 정하고, 제가 전통 옹기 장인데 어, 무형문화재라는 칭호를 받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어, 우리 한국의 전통 옹기를 정말 똑바로 재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근데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물을 만들려고 사 올라가는 타렴이라고 하거든요. 타렴질이라고 하는데 사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돌려서 형태를 만든다, 만들면서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한십년 정도 배워요 이 흙의 질감이 뭐라고 하지? 어떤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막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줘야 돼. 현재 두께는 2cm 정도 이 도구도 소나무, 소나무인데요 수레와 도개라고 도계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도구는 제가 다 만들어요. 옹기를 만드는 도구는 시중에 팔지도 않아요. 옹기장인 분들이 직접 다 본인의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손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꼭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같이 두들겨서 이렇게 안에 두들겨서 두께와 형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예요. 우리 이 도구와 기물과 정말 제 몸과 일체가 되어야만이 도구로 통해서 전달해오는 제한테 느낌 두께라든지 형태감이 와요. 그래서 정말 삶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형태가 두들기고 나면 삐뚤어져요. 그때 제 발을 한번 보세요. 제 발이 쉬는 게 아니에요. 맞추는, 이렇게 숙면을 시키는게 중요해요. 다음 작업은 옹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이제 꼭 이제 어떤 한국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옹기 도전승 보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같이 이렇게 기중, 기중하다고 기, 기능을 가진 분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보호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울림 형태가 오면 항아리가 거의 이제 다만다 만들어져 가는 소리. 저는 제 아버지가 이제 옹기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님 일을 거들어드리면서 옹기를 만지신 거잖아요. 전 그때부터 태교가 아마 옹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 옹기 사이에 기어다니면서 옹기를. 전 그냥 피부적으로 그냥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 정말 이 온기를 배우는 장인분들이 계속 안 배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쇠퇴가 되면서 아 저는 제가 정말 이전통가업은꼭 이어가야겠다 가장 이제 위에 부분에 입구 부분인데 여기다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 근데 우리가 옹기야던 주둥이 부분을 만들 때는 거의 완성단계에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 그 어떤 정상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그럴 때 항상 어떤 산에 정상에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전을 잡거든요. 더더욱 조심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는 전 부분이에요. 지금 두께는 1cm 정도 돼요. 1cm. 리액션이 안 되는 부분. 자, 합니다. 이제 라인 이렇게 이 하나의 장식이에요. 너무 밋밋하니까 이렇게 장식을 주는 거죠. 한번더 이렇게. 하루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했을 땐 아무래도 음주옮기겠죠 이쁘다. 내배 닮았어. 볼로가 도자유약을 온기에 바르면 기공을 아예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리처럼 바뀌는 거죠. 표면이. 그러면 공기에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다 안에서 상해버리겠죠. 발효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엽토는 그 숨을 쉬게도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게 옹기는 클레예요, 이 그냥. 옹기유약 자체는. 산에서 낙엽이 수만 년 동안 썩어서 흙으로 변한. 그래서 한국의 부엽토 옹기유약은 정말 한국만의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흙물을 일으켰잖아요. 이 흙물을, 이게 채라고 하지, 우리가 아주 미세한 체를 이, 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되게 좁죠? 이 흙물이 이제 가라앉고 나면, 흙이 가라앉으면 밑에 이렇게 고여요. 그리고 위에 물이 맑아져요. 그럼 밑에 그 고여 있는 남는 부분을 유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한국 속담의 티끌모아태산이 유약을 만들 때 정말 티끌모아태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생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요 이제 이 흙물을 물량을 조절해서 물을 잘 섞, 믹싱해서 옮기에 바라는 거예요. 그럼 유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의 무용 문화재 분들 중에서 제일 연소자거든요. 어, 얘가 미끄러워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제 위로는 우리 한국에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다들 연세가 80대 초반, 70대 중반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앞으로 10년도 작업을 못 하실 거예요.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저 또래가 한0명 정도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수작업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는 지금 밑으로는 지금 없거든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워요. 작업장 안에서 그늘에서 20일 정도 숙성을 하고 이제 가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만나죠. 여기? 예를 뜯으면 정말 예쁜 아궁이가 나와요 60년 됐어요 이 가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가마예요 근데 재밌는 건이 자리에 있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직접 지은 가마예요 그래서 제가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 가마가, 저 전통 가마가 굉장히 약 50, 길이가 50m 정도 되거든요. 많은 양이 들어가죠. 우리가 그러니까 물이 예를 들어서 60m 짜리 항아리를 굽는다면 500개 이상 들어가요. 우선 불을 붙입니다. 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닥불처럼 불을 피워서 약 5일, 정도, 5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불을 떼요. 그러면 점점, 점점, 점점 온도를 계속 이제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온기가 불을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안 그러면 안에서 다 깨어지거든요 5일째 되면 이제 가마의 온도가 1250도까지 도달을 해요 가마 작업 전체가 15일이 지나야 온기를 구워낸 온기를 볼 수가 있죠 아이 녀석 잘 나왔네 하하하하 진짜 진짜 잘 나왔네. 이야, 흙 준비해서부터 구워내기까지 하면 두달 정도가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이 걸리죠. 제가 이 공기꼭 이어가야만이 다음에 후대에 잘아리켜서 잘 알려서 한국 공기를 어떤 전성 보호할 수 있는 개념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명이죠. 사명감이죠. 이럴 때 정말 날아갈 것 같죠. 정말 이쁘지 않나요? 흙 흙이지만. 흙의 기운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잉태하였 하지만 300년 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옹기